힘이면 힘 맷집이면 맷집 맥집. 오늘은 무지막지한 힘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영화 속의 강력한 슬래셔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번째 주인공은 거대한 근육덩어리 위에 눈코 입만 떡하니 박혀있는 듯 보이는 상막한 비주얼의 소유자죠 프로레슬러 케인이 어련한 괴력의 안구수집 살인마 영화 시노이블의 제이콥 굿나잇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가진 학대를 받으며 자라온 제이콥은 결국 그 영향으로 인해 패기 넘치는 괴력을 자랑하는 근육질 살인마로 성장하게 됩니다. 분장이 따로 필요 없는 매력적인 미모의 소유자로서 지방 곳곳에 함정을 설치해놓고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 벽을 부수고 나오며 기습을 감행하는 덩치에 비해 비교적 얍삽한 플레이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끝에 갈고리가 달린 쇠사슬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며 희생자들을 자유자재로 패대기치는 과격한 모습으로 프로레슬러 출신 배우다운 호쾌한 사례 장면들을 연출해 주었었죠 한편 극중 제이콥은 무려 신의 계시를 받아 살인을 행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희생자의 눈에서 안구를 적출, 수집하는 폐악스러운 짓을 벌이는 것은 물론 여주인공의 몸에서 십자가 문신이 발견되자 쓰담쓰담의 우쭈쭈까지 시전하며 뜻밖의 생지옥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뭐 뒤통수에 난 상처 때문에 늘상 주변에 파리가 꼬인다던가 행여라도 상대방이 배가 고플까 핸드폰을 간식으로 챙겨주는 등 여러 가지로 개성 충만한 연출이 돋보이는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갈 길이 매우 멀기 때문에 이쯤에서 패스하겠습니다. 현실과 영화 속을 자유롭게 오가며 드릴을 사용해 희생자들을 가차없이 뚫어버렸던 희대의 살인마 다음은 한적했던 심야 영화관을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던 영화 미드나잇무비의 테드 레드포드입니다. 1960년대 컬트 호러무비인 다크 베니스의 연출과 주연을 맡았던 테드 레드포드는 자신이 맡았던 살인마 역할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후 40여 년이 넘도록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자신이 만든 영화를 감상하던 테드는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기묘한 흔적을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어느 작은 시골 극장의 심야 상영 프로로 다크베니스가 걸리게 되면서 사라졌던 테드의 놀라운 컴백 무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 일단은 요런 느낌이었죠. 일단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영화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현실로 나타나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일 텐데요. 이 과정은 상영 중인 영화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가 되며 테드의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영화 속으로 모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근데 정말로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긴 하죠? 어쨌든 테드는 한 손에 쥘수 있는 작은 드릴 모양의 무기를 사용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꿰뚫어버리는 잔혹한 살해 방식을 고수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뭔가 더 인상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는지 막판에는 이런 장면도 연출해 주시더군요. 일명 살신성 킬입니다.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괴력의 살인마가 손도끼 하나로 본격 발골 액션을 펼치는 진격의 스플래터 호러물이죠. 다음은 올드스쿨 아메리칸 호러를 표방하는 손도끼 시리즈의 마스코트 빅터 크롤리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를 받아 끔찍한 외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빅터 크라울리는 아빠와 함께 단둘이 늪지대에 숨어 살며 나름 오붓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빅터를 괴롭히기 위해 그의 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빅터의 아빠는 문을 부수던 중 그만 실수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마는데요. 이후 빅터의 아빠는 결국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세상을 뜨게 되었고 빅터는 그런 아빠를 찾아 늪지대를 떠도는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 정말 슬픈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결국엔 이런 친구였죠. 일단 이 친구,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눈에 띄는 건 모조리 끔살시켜버리는 무차별 도살자 타입인데요. 사실 빅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바로 아빠를 찾는 것으로서 비뚤어진 효심이 만들어낸 개막라니의 전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토르 뺨치는 강력한 도끼 스킬을 이용 무지막지한 힘으로 엄청난 박력을 선사하는 캐릭터인 만큼 볼거리는 꽤나 훌륭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어신도 슈퍼 19구만 편이니 알아서 필터링 해주시길 권장합니다. <목소리> 매일 밤 지하철 막차에 올라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습격 그야말로 도살장을 방불케하는 생지옥을 만들어버렸던 끔찍한 도시괴담의 주인공이죠. 꽃가정장 곱게 빼있고 미트 파운더를 휘두르는 공포의 존재. 다음은 미드나인 미 트레인의 마호가니입니다. 낮에는 평범한 도축업자로 일하면서 밤만 되면 말쓱칸 정장차림을 한채 지하철로 출근. 막차가 올 때까지 다소곳한 자세로 기다리다가 결국 지하철에 올라탄 사람들을 사정없이 도륙하며 인간 도살자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주었던 이 남자. 마호가니는 일명 고기망치라고 불리는 미트 파운더를 사용하여 세상 묵직하고 파괴력 넘치는 살례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무기가 무기였던 만큼 관객들로 하여금 눈알이 시큰거리는 공포를 선사해 주었었죠. 참고로 영화에서는 우연히 마호가니의 존재를 알아차린 한 사진기자가 그의 뒤를 쫓게 되면서 염통쫄깃한 전개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영화 후반부에 벌어지는 두 남자의 맞짱신은 뜻밖의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며 의외의 볼거리를 선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호가니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결말부의 반전은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래저래 영화 역사상 가장 큰 임팩트를 주었던 캐릭터 중 하나였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벌하게 체인톱을 휘둘러대던 텍사스 전기톱 학사 시리즈의 마스코트죠. 소이어 일가의 귀여운 막내 레더페이스입니다. 레더페이스라는 가열찬 닉네임에 걸맞게 그는 항상 사람의 얼굴 가죽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작품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추한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늘상 소지하고 다니는 체인톰 역시 그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무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체인톱에서 나는 굉음과 더불어 공포에 질린 희생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피칠갑이 난무하는 충격적인 비주얼이 한데 어우러지며 역대급으로 무시무시한 연출을 보여준 캐릭터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실 레더페이스의 경우 스스로의 의지로 살인을 행한다기 보다는 거의 악마와도 같았던 그의 가족들 소이어 일가의 영향이 매우 컸었는데요. 매 작품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소소한 변경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같이 죄다 사악하고 악랄하며 잔인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싹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굳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아무튼 1974년에 첫 등장한 이래로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슬래셔 캐릭터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본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역대급 사이코패스의 등장 다음은 존 카펜터의 대표작인 할로윈에 등장했던 세기의 살인마죠 마이클 마이어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에 대한 학대를 일삼으며 과도한 폭력적 성향을 보였던 마이클 마이어스는 6살이 되던 해 할로윈날 밤 급기야 자신의 친누나를 살해함으로써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맙니다.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마이클 마이어스는 보란듯이 병원을 박차고 나와 자신의 옛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이클은 곧 다른 집으로 입양되었던 자신의 여동생 로리를 목격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끈질긴 악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할로윈 코스튬 가면을 쓰고 정비공의 스웩이 느껴지는 점프스트를 장착한 채 칼을 휘두르는 마이클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신출귀몰한 모습이라던가 총을 맞아도 끄떡없는 세상 사기캐적인 면모 덕분에 한층 더 공포스럽고 소름끼치게 느껴졌었는데요. 특히 존 카펜터가 직접 작곡한 이 브금이 함께하게 되면 그 공포심은 한층 더 배가 되었었죠. 참고로 올해 할로윈 시즌에는 오랜만에 시리즈의 최신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속편들을 과감히 흑역사로 처리한 뒤 1편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1편에서 로리 역을 맡았던 제이미 리 커티스도 등장한다고 하니 역시 기대해봐야겠죠? 크리스탈 호수 캠프장을 배경으로 음란마귀에 시인 젊은 청춘남녀들을 인정사정없이 도륙해 나갔던 레전드 중의 레전드죠. 다음은 낡은 하키마스크를 할로윈 코스프레계의 이템으로 만들어버린 전설의 패션 리더, 붉음을 사랑하는 남자 중의 남자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물에 빠진 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제이슨 부힐스. 결국 그의 어머니인 파멜라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를 꿈꾸며 크리스탈 호수 캠프장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둘 학살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그녀도 결국 1편 마지막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제이슨의 이야기는 그냥 흔해 빠진 캠프장 괴담으로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네, 명실공이 호러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엔딩 씬이었죠. 그렇게 제이스는 1편의 엔딩을 통해 깜짝 쇼케이스를 가진 이후 그 속편부터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나마도 2편에서는 웬 푸대자루를 하나 뒤집어 쓰고 나왔던 데다가 3편에 들어서야 겨우겨우 처음으로 하키마스크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뒤늦게 유명세를 얻게 된 캐릭터라고도 할수 있겠죠. 사실상 제이슨이 등장하지 않았던 1편이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랄까요? 어쨌든 캐릭터의 인기가 점차 하늘을 찌르게 되자 그 속편들 역시 정말 각양각색의 내용으로 특이점이 온 제이슨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5편에서는 시리즈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짜 제이슨이 등장했었고 7편에서는 초능력 소녀 티나를 만나 역대급 굴욕을 겪기도 했으며 8편에서는 크리스탈 호수를 떠나 뉴욕 맨하튼의 첫 입성 급기야 9편에서는 육체를 옮겨다니며 심령 호러물을 찍어제끼더니 제이슨 X에서는 미래 의료기술의 힘을 빌어 메탈 제이슨이 되는 충격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프레디와의 기념비적인 콜라보 작품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이처럼 매 작품마다 오만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세기의 살인마 제이슨 부히 그 엄청난 박력과 특유의 카리스마 만큼은 그 어떤 캐릭터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끝판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